눈만 마쳤을 뿐인데 그 눈빛만으로 나는 녹아내리네 넌 너무 위험해 굳이 붙어 잊지 않아도 마음은 곧 붙어버리는 걸 내가 아닌 누구라도 또 저항할 수 걸난 너무 위험해 버틸 수 없어 널 알고 싶어 더 다가가 볼래 무더운 여름이 온 느낌인 거야 너는 날 녹이고선 그렇게 웃지 좀 이상한 얘기 지만, 왠지 모를 자 신이 있는 걸날 아프게 해도 돼？상처를 남겨도 돼？반복 될 테니 버틸 수, 여름이 온 느낌인 거야 너는 날 녹이고 손 그렇게 웃지 네가 있는